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어, 이프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간 퀘스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프산에서 어, 주간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어, 여기 6시에 보시면은 이제 기갑병기단치부라는 곳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NPC한테 퀘스트를 받게 되면은 이쁘단 지역에 있는 몬스터를 100마리 처치하면은 나차시 증표 상자 20개를 준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가장 쉽게 깰수 있는 방법은 어 침공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깨져요. 주간 퀘스트를 받아놓고 있으면은 침공 컨텐츠를 즐기다 보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완료가 되는데 아무래도 침공이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접속을 못하는 사람들은 깨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이제 따로 100마리를 사냥을 해야 되는데요. 이프산의 몬스터들 자체, 자체가 좀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100마리 사냥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거를 좀더 쉽게 완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전제 조건이 이프산 메인 퀘스트를 여기 하파시의 힘 여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되구요 이거는 어, 이프산 퀘스트에서 33번째 있는 퀘스트에요 그래서 이 다음 퀘스트가 이 공중섬에 있는 여기 1인 던전에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하는 퀘스트에요 근데 여기에서 어, 퀘, 주간 캐스트임무로 완료할 수 있는 몬스터들이 대거 출연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주간 캐스트를 빨리 완료할 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해당 지역에는 어, 특별한 버프가 부여가 돼가지고 캐릭터 능력치가 대폭 상승을 하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대거 나와도 매우 손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어, 여왕의 재단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 이렇게 전방에 NPC 한 명이 소환이 되거든요. 이 NPC한테 상호작용을 하면 이제 버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버프를 받으면은 뭐 최대 생명력 3만 증가, 공격력 14,000 증가, 물리 방어도 마법 방어도 이렇게 증가가 되고요. 진행하는 방법은 여기 약간 TPS 형식으로 여기 전방에서 나타나는 몬스터들을 처치해서 이 NPC들을 지키는 거고요. 이 몬스터들이 어...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간 캐스트를 아주 쉽게 완료할 수가 있어요. 빨리 소환해.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애들이 오죠. 어. 이렇게 이렇게 죽이면 돼요. 쉽죠? <웃음> 자이렇게 하면은 97, 98, 깃고 딱 100마리까지 딱 완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도 안 뚫어보고 고로 그냥 멍쳐버리면 돼요 물론 여기서 어 퀘스트를 끝까지 깨도 돼요 퀘스트를 끝까지 깨도 되는데 퀘스트를 끝까지 깨면은 다음번에 또 요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지금 메인 퀘스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거라 어, 이렇게 밖으로 나온 다음에 던전을 해제해버리면은 다시 또 들어갔을 때 거기 처음부터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다음주에 또 주간캐스트를 받아서 또 진입을 해서 또 그렇게 깨고 또 나오고 그걸 반복을 하면 돼요 물론 뭐 요거 메인캐스트를 어... 끝까지 다 깨면은 어, 보상을 주기 때문에 나는 그 보상이 탐난다 하면은 어, 메인캐스트 그냥 깨시는 게더 좋고요 왜냐면 메인캐스트 깨면은 마지막에 오케이 꾸미모시랑 그리고 유다시랑 뭐 이런거 탈 것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뭐 이제 주간캐스트를 이제 어느 정도 뭐 혼자 스스로 할 정도가 된다라고 싶으면은 어, 그냥 밀어버려도 되고요. 물론 그 전까지는 그냥 이 메인 캐스 메인 캐스트를 이 단계에서 그냥 멈춰놓고 여기서 매번 주간 캐스트를 해서 어,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 이프사 주간 캐스트를 좀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어,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